뇌는 산소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잖아요. 우리 뇌가, 어,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% 무게로 따지면, 그런데 산소는 20%를 쓴다는 거죠. 네.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뇌예요. 그런데, 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는 비상사태를 향포 <웃음> 그래서 어 제가 그 테스트를 해보는데요. 뭘 해보냐면 산소포화도를 재는 기계를 갖고 해놓고 숨을 딱 참아봐요. <웃음> 네. <웃음> 응. 그때부터 뇌가 멈춰서 학습이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아니 어떤 현상을 말씀드렸냐면 음. 숨을 딱 참으면은 심장이 팍팍팍팍 뛸것 같잖아요 <웃음> 숨이 딱 멎은 상태 갑자기 심장박동이 무려집니다 <웃음> 천천히 일, 오히려 그게 긴축재정이죠 아 산소가 부족하니까 아껴 써야지 천천히 가다가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그 순환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잠시만요. 잘생긴 사람이 앞에 있으면 좋겠다 <웃음> 내가 이기해주한내잘 얘기하고 있어 그건 나네 얘기해 줘야지 <웃음> 아니 앞에 있잖아 아아 날구지야 갑자기 루신이 날구지야. <웃음> 날구지야 기도가 부족해 그럴 땐 종치는 거야 그래서,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산,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가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순서대로 뇌, 신장, 간, 허파, 신장 이런 식으로 망가지 시작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또 체질별로 또 약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뇌 다음에는 신장으로 가시죠 그럼 이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혈압은 그, 산소가 부족해지면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산, 그 혈관을 수축시키죠. 빨리빨리, 그, 가야 되니까, 혈액이. 그래서 혈액, 그, 혈관이 문제가 되고, 신장이 문제가 되고. 어떤 사람 간이 오기도 하고. 순서가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. 그렇죠. 약한 대로 먼저 가는 근데 거 뇌는 1순위예요 뇌가 일순이고. 네, 나머지는 신장, 혈관, 나머지 뭐, 간, 뭐그 신장 뭐 여러가지 그 기관들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체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뇌가 망가지면 사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